Bye. Okay. 천장을 뜯어내고 방수 페인트까지 칠했는데 왜 벽에서 물이 흐르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바로 천장이 아닌 위집의 배관이었습니다. 위집 배관에서 물이 새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이처럼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문제 해결 방안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기 위한 과정인 문제현상 분석과 특허현황 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현상 분석은 기업의 진술을 중심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그 배경을 진단하는 과정입니다. 문제현상을 분석하는 첫 번째 단계 우선 기술 시스템, 문제현상, 기존 해결책 등을 중심으로 수혜 기업의 니즈를 파악합니다. 기술 시스템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나 공정을 의미하며 이러한 제품이나 공정의 주기능과 구조, 작동원리 등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기술 시스템의 예로는 UV경화기, 치과용 핸드피스, 물티슈 제조기 등이 있습니다. 기술 시스템의 주 기능은 해당 시스템이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UV경화기의 주 기능은 레진을 경화시키는 것이며 치과용 핸드피스의 주 기능은 침치를 제거하는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 기능과 문제를 일으키는 기능을 위주로 기술 시스템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치과용 핸드피스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문제 현상은 기술 시스템이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작용이나 그로 인한 결과를 말합니다. 문제 현상을 기술할 때는 가능한 문제가 발생하는 시간과 공간 또는 특정하게 좋아지는 조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UV경화기의 발열문제에 대한 현상을 기술한 예입니다. 문제현상을 기술한 후에는 문제 해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목적과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하는데요. 이때 목표 수립은 달성 여부 및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량적인 지표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UV경화기의 문제 해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의 예시입니다. 냉각 성능 향상을 통한 제품 수명 연장이라는 목적과 이를 위한 정량적 목표인 PCB 온도 2 0도씩 감소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과 목표를 작성했다면 기존 해결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분석합니다. 먼저 현존하는 해결 방안들에 대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 시도해온 방안들에 대해서도 기술합니다. 필요한 경우 특허, 논문과 같은 구체적인 기술 정보나 경쟁사 제품 등 실물을 준비합니다. 앞서 언급한 음료 배관세척 기술의 경우 그동안 배관세척 효율 향상을 위해 개발되었던 기술들을 조사한 결과 세척수 용기 기술, 스폰지볼 세척기 기술, 세척용 약품 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문제현상을 분석하는 두 번째 단계 제품 사용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제품 및 문제현상을 관찰하고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파악합니다. 이는 기업이 서술한 문제현상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공급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쉽상이고 이러한 관점의 한계로 인해 종종 문제가 잘못 정의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제현상에 관한 기업의 의견을 파악한 후에는 제품 사용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현상과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기업이 서술한 문제현상 기술의 각 내용이 적절한지 그리고 놓친 포인트는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의 주기능이 올바른지, 문제현상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검토해야 하며, 제약조건과 과제 목표 등이 모순되지는 않은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문제현상을 분석하는 세 번째 단계, 기업의 보유자원과 전략, R&D, 경영 및 시장현황을 파악합니다.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만큼 기업의 전반적인 자원을 세밀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업의 자원이란 해당 과제에 대하여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기술적 검토를 할수 있는 전문 인력과 도면, 특허 등 기술 문서 관리 수준, 해결안에 대한 검증 능력 등 과제 수행을 위해 파악해야 할 전반적인 것들입니다. 필요한 경우 기업의 전략 부문부터 R&D, 생산, SCM 등 폭넓은 진단을 실시할 수도 있지만 공과업의 성격상 제품이나 공정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R&D 부문에 국한하여 필요한 진단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특허 현황 분석은 해결 과제와 관련한 기업의 보유 특허와 동종업계의 특허 트렌드를 분석하여 해결 가능성을 검토한 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려되는 특허 리스크를 진단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해결 과제와 관련하여 수의 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기술을 분석합니다. 해당 기업의 R&D 히스토리를 통해 기업의 보유 자원을 파악하고 기업 전문가의 고정관념과 같은 미해결 원인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결과제와 관련한 동종업계의 특함이 기술을 분석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 동종업계에서 도출한 해결 방안이 있다면 이를 발굴하고 동종업계의 해결 방안이 없다면 동종업계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진단하며 향후 과제 해결에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최종적으로 해결 방안이 적용될 제품에 관한 특허리스크를 진단합니다. 이를 통해 현존하는 특허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프로세스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특허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